하지만, 가장 하지. 어두운 밤에도 별이 운명도 의지하며 난 들어온다. 내탈차 별의 흐름에 휩쓸릴거야! 나의 시간을 빼앗겠어 서텍 타륜! 흐앗! 이 도시야 선택은 신중해야 해! <웃음> 이 길의 끝에는... 어떤 이야기가... 별의 흐름에 휩쓸릴거야! 민복 경찰 c a n o u a c i 별의 흐름을 기고어야시아의 <SILENCIO> <너를 신어 쓰야겠어. SILENCIO> <맥도소! SILENCIO> <SILENCIO> 흐름을 읽어볼까? どう 아내 별빛에 눈이 멀어버린